안녕하세요. 황우숙의 한부모가정 채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담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자를 남기셔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예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성의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성가족부 예, 한부모 가정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데에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 업무를 어, 봐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 가정 정책을 맡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약 10년 전쯤 이명박 정보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 있던 한부모가정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이 한부모가정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성가족부로 이관한 후에 복지급여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5만원을 만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아동양육비 지급이 있었다면 현재는 한부모 가정은 20만원, 미혼 청, 그 청소년 한부모 가정 즉 미혼문은 35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고요. 또 금년부터는 추가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5만원 또는 10만원이 지원되면서 한 가정당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에 저수득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이 여성 가족부에 존속해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 2010년도 그쯤에 이제 한부모 가정을 한부모 가정 사업을 여성 가족부로 이관한다 할때 한부모 가정 단체들이 한국 브레스 센터에 모여서 딱그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어, 왜 그런 시위를 했냐면 한부모 가정은 취약 계층. 그 중에서도 저수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어, 새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어, 더잘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한부모 가정. 업무가 여성가족으로 이관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한부모 가정은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한부모 가정도 가족 정책 안에서 어떤 혜택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그런 전달체계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저소득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부모 정책을 펴와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은 전체 한부모 가정의 7%, 8% 정도에 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한부모 가정의 약 15%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역으로 8 5 정도의 한부모 가정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부모 가정은 10% 15% 소수만 힘이 들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물론 소득은 150만원 200만원 그 선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신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동양육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외에 심리적인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특히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부모 가정으로의 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 소수만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한부모 가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는 어, 한부모가정이 여성가족부로 일관된 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큰 성과죠.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 정책을 이제 일관하면서 업무를 이관했을 때에는 가족 정책 틀 안에서 한부모를 이제 돌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지그더가 증가한 이런 사업은 물론 그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꼭 여성가족부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한 부모가정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더 적절한 지원, 더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한다면 그때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85%가 넘는 그 혜택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냈을 때 여성가족부에 한부모 정책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보편적인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는 그런 한부모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정책이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입니다. 자 아직도 우리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 그 지자체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어, 몇 군데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어, 전달체계는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20여 년간 한부모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제, 여가부 폐지론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고, 한부모가정이 그 안에서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자, 여성가족부가 존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10%에 그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가족부 어 원래의 그런 목적인 다양한 여성 정책을 펼치는 그런 측면에서 한부모 가정을 보편적인 서비스 안에 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를 어, 전국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지난 세월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자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그런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녀양육 또는 그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부모가정을 돕게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정부의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참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발생하면 한부모 가정을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모이도록 해서 정부 지원 또는 심리적인 안정, 취업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향후 여성가족부가 폐지보다는 존속하면서 어,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 부처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한부모 가정의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